네, 많은 분들이 하모닉 패턴을 조금 더 배워 보고 싶다 하셔서 이번에는 가틀리 패턴에 대해서 조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는 하모닉 패턴의 어 가장 기본적인 패턴 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B 포인트가 어, x a 피보나치를 x에서 a 어, 피보나치를 x에서 a로 그려서 최소 61.8%, 78.6%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 포인트는 피보나치를 A에서 B까지 그린 다음에 최소 61.8에 도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 포인트는 78.6 밑에서 닿혀야 합니다. 그리고 D 포인트 마지막 D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나치 x A를 잡아서 78.6%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가틀리 패턴이 성공된 후에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타겟 같은 경우에 A에서 D 피보나치를 그린 후에 38.2와 61.8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피보나치 같은 경우, 아, 하모니 패턴 같은 경우에는 X, A, B, C, D.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포인트. 자, 그래서 B 포인트, 어, B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보나치를 그릴 때 X에서 A 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그리고요. C 포인트를 찾을 때에는 A에서 B,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그린 후에 C 포인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D 포인트 같은 경우는 X에서, 다시 X에서 A를 그린 다음에 78.6%를 찾아서 어 이제 D 포인트를 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A에서 D, 그죠? A에서 D 까지 피부나치를 그린 후에 38.2와 61.8이, 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타겟이 되겠습니다. 타겟 타깃 프로핏이죠? 타겟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틀리 패턴을 한번 좀 다시 제대로 좀 배워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야 하는 게첫 번째 다리입니다. 첫 번째 다리. X, A 다리. 자, 첫 번째. X. 지금 우리가 만들 게 이제 베어리시 카틀리입니다. 베어리시 카틀리.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 자, XA가 있고, 여기서 가격이 반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피보나치를 그립니다. XA를. XA 피보나치를 그려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쭈루루룩, 쭈루루룩 올라가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쵸? 61.8, 아니면은, 뭐, 78.6, 78.6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최소 61.8, 그리고 78.6 밑에. 이 사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 이 공간 보이시죠? 이 공간이면 됩니다, 이 공간.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61.8에다 둘게요. 자, 61.8에다, 어, 이제, B 포인트. B 포인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돌았을 때아 B 포인트가 61.8로 이제 판결이 났고 우리가 그 다음 C 포인트를 기다리거나 이제 찾을 수 있겠구나 자 그랬을 때 A에서 B A에서 B를 피부나치를 그린 후에 최소 61.8 A B 그렇죠 최소 61.8 그리고 어, 78.6 밑에서 닫혀야 함. 지금 같은 경우는 분리시 블리시, 블리시 가트리 같은 경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배율시 가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위에서 닫혀야 합니다. 위에서 자 그래서 61.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가격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아 지금 현재까지 X, A, B 그리고 C 포인트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가틀리 패턴이 나오시는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자 그래서 d 포인트 d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자 d 포인트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x a x a를 그려서 78.6 78.6이 바로 d 포인트가 이제 완성이 어 d 포인트가 어, 도착하는 부분 그래서 가틀리 패턴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 바로 피보나치 x a 의 78.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베어리시, 가틀리, 하모닉 패턴입니다. 하모닉 패턴.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베어리시이기 때문에, 이 D 포인트에서, 이제, 매도, 어, 매도, 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이제, 베어리시 가틀리의, 어떻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AD, 피브나치를 A에서 D까지 그린 후에 38.2 그리고 61.8이 저희의 타겟이 되겠습니다 자, ISD 포인트에서 거래를 했을 때 38.2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이 61.8 아시겠죠? 그리고 스탑루스, 스탑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X 왼쪽에 보이는 X 위에다가 두는 게, 이제, 가장 정석입니다, 정석. 자, 왜냐? D 포인트가 78, 정확히 78.6에서 뭐 돌거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정확히 78.6에서 돌아야 하거나,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D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X 밑에만 있으면은, 솔직히,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살모스는 항상 X 위에다 둔다. 베어시 가틀리 같은 경우는, <웃음> 자, 분리시 패턴을 한번 알아볼게요. 분리시가 틀리, 똑같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자, 첫 번째 다리가 있죠? X, 그리고 A. 자, 여기서 이제 돌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을 때 X, A, 피보나실 잡아서 보시면은 최소 61.8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에는. 자, x a 이렇게 잡은 후에 61.8, 그 다음에 b 포인트를 잡았죠? 자, b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돌기 시작했을 때 c 포인트를 찾아합니다. 저희가 c 포인트, 자, c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a b 피보나치 61.8, a b 그리고 61.8. 이게 C포인트 그리고 나서 우리의 D포인트는 이제 XAP모나치 78.6 이런식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불리쉬 가틀리 패턴 그렇죠? 왜불리쉬인가 가틀리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b 리 i 가틀리 패턴이라고 어 저희가 부릅니다. 자, 타겟 같은 경우는 똑같이 a d 피분나치를 이용을 하고요 자, a d 피분나치 이용을 해서 38.2 그리고 61.8 그 다음에 자, 스탄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자, 스타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X, 이번엔 X 밑에. 아시겠죠? X 밑에 첫 번째 타겟 38.2, 두 번째 타겟 61.8.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틀리 패턴의 정석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에서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곳을 보시면은, 어, 블리시 가틀리가 보입니다. 불리시 가틀리.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X, A, 그 다음에, A, B, 그리고, B, C, 그리고,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 A, B, C, D의, 가틀리, 블리시 가틀리 패턴이 보입니다. 자, 한번, 피부나치로 제가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X, A 패턴이죠. x, A, B, 61.8에 B, 어, B 포인트.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은 88.6 밑에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냥 위기고 캔들 클로즈는 그냥 다 이제 61.8 위 그리고 78.6 밑에 있기 때문에 C 포인트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C 포인트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XA 피분나치를 그려서 보시면은 78.6이 D 포인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AD 피분나치를 그려서 38.2 그리고 61.8 이게 이제 저희의 타겟 1 타겟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피보나치를 아 하모니 패턴을 그리면은 x a b c d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게 이제 불리시 가틀리 패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렉스 같은 경우는 여러 방식으로 거래를 할수 있지만, 하모닉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 좀 권장을 하신다면은,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찾기도 쉽고,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거래하기 쉽, 쉽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이제 굉장히 괜찮은 패턴이라고 어, 봅니다.